자, 새 콤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사이즈는 뭐 190, 1080으로 하고, 자, 시간은 한 10초 정도 하죠. 그리고 OK.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쓰세요. 이 글자에다가 어, 이제 오른쪽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s, h, a, t 정도만 하면 어, shatter라는 이펙트가 나오죠. 자 얘를 저기 있는 이 글자에다가 어, 추가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벽돌 모양처럼 보이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벽돌이 깨지는 뭐 이런 가상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자 얘가 지금 이제 벽돌처럼 깨지는 이유는 어, 여기 좌측 상단에 쉐입이라고 있어요. 쉐입. 자 쉐입이라는 메뉴를 확장을 해보면 여기 패턴이라고 보이죠. 패턴. 자 패턴이 지금 브릭. 벽돌 방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제 리피테이션이라고 있죠. 자,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얘가 더 촘촘해져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벽돌 방식으로 깨지게 할 수도 있고요. 어 여기 패턴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면 아주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아래 보면 뭐 에그도 있고 글라스도 있고 막 이렇죠 우리는 이제 어 아무래도 깨지는 거니까 유리가 깨지듯이 자 여기 글라스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유리 파편이 깨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레피테이션 값을 더 높이면 높일수록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파편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바닥으로 떨어지 쏟아진 다음에 얘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면 음, 포스 힘이 있어요 힘 그렇죠 힘 1번과 2번이 있고 또 어, 피직스라는 메뉴도 있어요 이게 이제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피직스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그래비티라고 있죠 중력 값이 3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얘가 깨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지 않고 그냥 앞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려면 중력이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비티 값을 중력을 없애보세요. 0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파편이 계속 앞으로 자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쓴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편이 이렇게 미리 보기로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글자가 깨지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렌더 어, 아 뷰라는 메뉴가 있죠 뷰. 자 뷰라는 곳에 보면 지금 와이어 프레임과 포스라고 기본으로 선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물이 이 지금 어, 깨지는 느낌이 와이어 프레임과 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 메뉴에 있는 렌더러라는 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렌더러라는 걸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럼 이제, 어, 미리 보기는 사라지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글자가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글자의 파편이 깨져서, 이렇게 화면 앞쪽으로,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때 어, 우리는 이제 보통 포스 1번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 여기는 스트렝스 값이 있죠. 스트렝스. 포스 1번 힘에 포스 힘에 어, 스트렝스 값이 클수록 얘네들이 더 이렇게 빨리 쏟아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스트렝스가 만약에 10이다, 처음에 값이 5였잖아요. 자, 10이 되면 바로 터지면서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쏟아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는 뭐한 2초 3초 만에 애들이 다 사라졌다면 얘는 보시는 것처럼. 1초가 조금 지나니까 전부 다 어,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제 파편이 이렇게 꺼질, 깨질 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두께감이 느껴지고 있죠, 두께. 그 두께는 바로 어, 여기 있는 Extrusion Depth라는 이 값에 의해서 이 두께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Extrusion Depth, 나는 더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뎁스 값을 높이면 얘가 더 이렇게 어, 더 두꺼워져요. 근데 이제 너무 두꺼우면 이상하니까 기본값이 이제 점 2가 되는 거죠. 더 얇게 점1 해주면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시간을 이제 우리가 한 1초 정도까지는 얘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기 포스 1번에 있는 레디오스라는 값을 0으로 바꿔 보세요. 0 그리고 시간을 이제 한 1초까지는 깨지지 않았으면 좋. 1초? 한 2초까지 해볼까? 2초까지는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간을 2초로 이동한 다음에 이 포스 1번의 레디우스에다가 어, 킥 값을 줍니다. 어, 0이에요. 값은 값은 <웃음> 0이었다가 바로 이제 깨져야 되니까 어, 시간을 뭐 1프레임만 한번 이동해 볼까요? 페이지 다운하고. 코스를 .4 원래 값인 .4니까 음.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0이었다가 바로 4가 되니까 깨지게 되죠 어, 천천히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시간을 여러분 뒤로 조금 움직여주면 좀더 천천히 깨지는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최종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얘도 마찬가지죠 자 처음에는 안 깨져요 글자가 그쵸 처음에는 저 멀리 있다가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앞으로 쭉 커지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깨지게 되죠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그러면 처음에 이 글자의 시간은 0 프레임으로 그 다음에 Shift S 누르면 스케일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키프레임을 주고 처음에는 크기가 거의 0이었다가 그냥 0으로 할까요? 자 0이었다가 어, 깨지기 직전까지의 크기를 이렇게 좀 하죠 100% 자 이렇게 이제 맞춰 놓으면 글자가 점점점점 커지다가 깨지게 되겠죠. 뭐, 스케일 여기까지 오는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다운받았던 빛의 효과를 우선 옵티컬 플레이어라는 영상을 좀 가져와 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업하던 것보다 얘가 작으니까 어, 스케일을 좀 키울게요 그리고 영상은 이제 레이어 상에서 아래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이런 빛이 살짝 있게 되고 또이 영상, 오브라는 영상을 추가해보면 얘도 이제 스케일을 좀 키워야 되겠죠. 자 이때 이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빛이 저 글자랑 같이 합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영상 자체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밝은 빛과 어, 주변은 검정색이죠. 그럼 우리가 포토샵에서 이런 빛을 합성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블렌드 모드 사용했었잖아요. 어, 우리가 프리미어에서도 잠깐 봤듯이 음, 어떤 영상을 내가 이 소스에다가 여기에서 합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영상을 선택하고 블렌드 모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건 사라지고 밝은 빛만 남기 기 위해서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모드를 해주면 됩니다. 스크린 모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음 빛이 어 합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빛은 이제 나중에 천천히 늦게 나와도 되겠죠. 또는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어이 빛이 조금 더 이제 속도가 느렸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주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느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이 소스를 선택하고 타임에 들어가면 되죠. 우리가 타임으로 들어가면 타임 스트레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의 시간을 빨리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할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이 빛의 움직임을 조금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어, 타임 스트레치 해서 어, 얘가 지금 스트레치가 100인데 어, 200%를 하게 되면 1초였던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또는 여기 있는 시간을 바로 조절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1초 정도인데 나는 천천히 한 3초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직접 내가 원하는 이런 값을 입력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OK 에서 늘려주면 이제 저 빛이 지나가는 속도가 이렇게 이제 느려지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 하고는 약간 다른 빛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음 글자와 함께 빛이 지나가게 되고 어 이제 뭐 타이밍만 우리가 좀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깨지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나올 때 어, 얘처럼 약간 반사의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글자를 어, 하나 더 복사를 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그냥 프리콤포즈라는걸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이프리콤포즈가돼 있는 걸 트랜스폼서 어, 플립 버티컬을 해주고 시간을 이동해서 얘 위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 중간에 이제 변화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 위치만 밑으로 살짝 내려서 이렇게 해서 같이 터지고 투명도만 살짝 낮춰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깨지는. 이때 이제 빛의 위치도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을 수도 있겠죠. 스케일을 조금 조절하고.